여러분,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나가 지금 쉑쉑버거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좀 데이터 관리 잘하는데들은 해내생각에 약간 CFO 있는데들이 잘할 것 같아 왜일까? 그 원인을 생각해보자아그 네, 추석에서 지금 딱 입고 있던 그굿 그, 그, 그. 여러분, 저 서울 스토어에서 에이세컴즈 셔츠를 하나 샀는데 도착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49,900원이고요. 이렇게 흰 셔츠랍니다. 이번 여름에 아주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자려고요. 굿밤 되세요! Yeah, i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고 요거는 친구가 도산공원 갔다가 세시셀라에서 당근 케이크를 사다 줬는데 오랜만에 먹는데 역시나 너무 맛있네요 40년형을 선고받은 그녀의 재명유산했다는것 머리가 가면 탁 보는 중간 여러분 저는 골프 갔다가 출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서연언니 오늘 생일이라가지고 생일선물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잘안 적혀 있거든? 알았어 나맨 위에 있는 거먹 거야 저러면 제 부모가 있는 거 하면은 아니야? 단계도 싸다 하 이렇게 하면서 저 소리가 있냐고 완전 예쁘게 나왔다 치용지를손게어려운 네. 파키즈마 쪽으로준비해드립까요월세잘경환 주변에 네. 정상적라구 <음> 꼬라구 어. 라구아 별로 잘 못하나봐. 개발을? <목소리> 여러분 저는 집에 왔는데 뭔가 지금 컨디션이 좀 괜찮단 말이죠. 아직 엄청나게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편집을 조금 하다가 잠에 들려고 합니다. 지금 편집을 좀 많이 많이 해놔야 주말에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편집을 했고요. 아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에 눈물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진짜 꿀잠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자 보도록 할게요. 내일 만납시다. 여러분 저는 골프 끝내고 지금 회사에 왔고 오늘 줌미팅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저는 제 노트북으로 미팅 내용을 정리하려고요. 제 관심을 못 가지게. 저 어, 랑비슷하 네, 연기영 범수 여러분, 그거 본거 같다. 친한 오빠를 만나서 지금 같이 책을 읽으려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멕시칸 먹으러 왔어요 저 지금 배터리 없어서 막 빨간불 깜빡깜빡해서 너무 속상해 야채 좀 섞어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골프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양말 신고 가서 연습을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저 그리고 나가기 전에 이렇게 예쁜 그림을 선물 받았답니다. 무슨 색깔로 어떤 포스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프로젝트 노드에서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좀 여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파란 색깔로 골랐어요. 프린트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액자까지 하니까 훨씬 깔끔하고 집에 어디 올려놓거나 걸어놓기 좋더라고요.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즘 약간 좀방 꾸미는 게 유행인 것 같은데 혹시 포스터나 액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젝트 노드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할인 코드를 또 마련을 해주셔서 그거는 제가 더보기와 자막으로 달아둘게요. 엄마랑하고 일하고, 고일고하고일 저요거 일본 사케 선물을 받았어요. 저 저번에 엄청 투심 준비 열심히 했는데 투자 못하게 된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했던 팀이 이번에 시리즈 B 여정을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사케를 선물해주셨습니다. 잘 마시도록 할게요. 역시 네트워크와 좋은 관계는 남았다는 저의 정신 승리가 틀리지 않았나봐요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고 지금 밥을 짓고 있어서 밥을 하는 동안 회고를 쓰려고 합니다 and we are at industry city here in Brooklyn. 여 u 분 저는 씻고 왔고요. 스 o 로 a 바르고 머 skin lotion a 고요 오늘 좀 일찍 y 려 a 요 r and I'm going to go to bed. Today I'm going to o o a i t e r y o i e d n a a e t a n i s t t e w i t r e e Skin. 이번 주말은 뭔가 만족스러운 주말이었어요. 일도 조금 하고, 편집도 좀 하고, 방도 치우고, 골프도 가고 등등. 그리고 희소식은 저를 되게 스트레스받게 하던 초파리가 되게 이제 안 보여요. 이거는 아이디아 세럼. 오션도 아이디아 제품입니다. 머리를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람도 맞췄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저발 안마기, 다리 안마기를 좀 하다가 잘게요. 그럼 안녕!